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소개해 드릴 거는 임대 어,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현재 그 유성구 어, 용계동 이고요 어, 지금 이각 2층 3층 4층 한 어, 3개 층이 비어 있는데요 어, 각 층마다 어, 예. 어, 층층 바닥면적은 한 122평 정도 됩니다 전용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이쪽이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남녀 화장실, 복도 빼고 음, 이쪽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전용이 약 1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가 이체해 어, 있던 건물인데요 어, 어, 사정이 있어서 좀, 어, 물건이 임대가 다시 나오게 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유성지사, 어, 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에서 어, 사무실로 썼던, 음, 건물이라서 비교적 깔끔하고, 어, 칸막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각층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이제 칸막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안에 이제 가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네, 칸막이 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가 깨끗하고 주변에 주차 환경이라든가 사무실로 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각 층당 보증금 2억에 한 4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어, 2 3 4층 전체 합해면은 어, 보증금 6억에 어, 월 1,200정도 월세 임대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칸막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 이대로 살려서 쓰실 수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바닥하고 어, 천장 바닥도 이게 깔끔하게 잘 예, 어, 인테리어가 되어있고요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정도 이렇게 사무실용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용계동 주변인데 주변 모습입니다. 비교적 어, 아직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아서 어, 비교적 한산하고 주차 하시기가 아주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저쪽으로 가시면은 안쪽이 이제 모건대 정문 쪽이고요. 그러면은, 어, 다음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탕비실 겸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어, 전체 사무실, 대형 사무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회사나 어, 단체라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도 전체를 이제 혼자서 쓰시기 때문에 어 학원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용 계단이 예,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제 안쪽에 비상용 계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쪽 엘리베이터 쪽에 엘리베이터하고 또 계단이 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자화장실이고요. 네, 상태 아주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화장실 내부 모습입니다. 네, 되게 여유있게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층으로 한번 나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비상계단이 이쪽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비상계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비상계단을 두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상 계단으로 회서 한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관도 아주 좋고, 주변에 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어, 주차하시기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 지하 1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앞에 보시는 데가 이제 모건대 예. 네, 모건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인데요 여기는 이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긴 합니다 앞에 저쪽 앞쪽이 모건대 정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층 더 내려가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나으로 어,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층하고 똑같이 안쪽으로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전용 면적 한 100평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이제 오픈 오형으로 안쪽에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오픈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어, 100평. 이 복도하고 화장실 이쪽까지 합치면 12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탕비실 겸이 예, 예, 예,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안쪽도 칸막이가 각각 이렇게 예,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에서 이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넓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기업이나 단체 또 개인들은 칸막이나 이런걸 철거하시고 전체를 넓게 사용하셔도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층 다음층 모습도 같은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오신 김에 한번 네,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중앙에 또 다른 계상으로 통해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계상 계단이 두 개나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쪽 네, 여자화장실이고, 이쪽이 남자화장실, 네, 이쪽이 엘리베이터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무실, 들어가는 어, 전용 사무실 모습이고요. 아주 여기는 아주 오픈형 사무실로 어, 되어 있습니다. 싹 철거를 하셔가지고 아주 널찍하니 어, 전용 면적 100평. 어, 필요하신 분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음, 2억에 월 400만원 네. 또 대형 사무실 아, 다 합쳐서 한 300평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형 사무실을 필요로 하시는 기업이나 어, 기관 관공서 등에서는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시설 한번 살펴보시도록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대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지하 1층, 주차 대수는 17대 대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 1층으로 내려 네, 가고요. 입니다 지하 층입니다이 네,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 모습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어, 입구 모습이고